그니까 러 이게 서로 서로 좀 서로 좀 눈치 좀 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뭐냐면 사, 상대방한테 함부로 지적하거나 조언하지 말자. 여러분이 조언할 수준이 아닌 아닌 분 많아요. 그분이 여러분 더 힘들게 살고 계세요. 더 육바람을 써서 살고 계신 분 많아요. 복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 여러분 이게 사람 만나는 인연도 되게 귀한데 인연이 좀 부족해서 좋은 사람 못 만났고, 그렇죠? 좋은 사람 못 만났고. 예, 좀 보기 짧아서 부모 보기 좀 짧아서 이쪽은 그 저희도 대학 다닐 때는 다 비슷하죠. 대학 때는요 같이 놀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딱 이렇게 서로 달라집니다. 장가 갈때 보면 또 달라져요. 부모가 집을 사주는 친구와 <웃음> 자기 돈으로 집을 사야 하는 친. 그니까그 전에는 되게 서로 비슷한 처인줄 알아요. 근데 사회 에 나가 보면 되게 하늘과 땅 사이에 너가 그 동안 나랑 친해져서 고맙다 이런. 경지가 이 정도 격차가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야, 네가 더 분발, 넌저 친구 봐라, 얼굴 환하고 인성 좋고 구김살 없는 거 봐라, 좀 배워라, 그럼 뭐 어떻게 배워요? <웃음> 다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살도라는 건 이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살도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복이 좀 짧아서, 지금, 나보다, 그, 성취를 못 이루고, 뭐, 각자 원하던 바, 뭐든지 성취를 못 이루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진짜 답은요, 육바람이를 지금부터 투자하시. 효과가 있건 없건 육바람이를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그냥, 그냥, 계속 복용하세요. 그냥. 밥처럼 드시고, 약처럼 드시고. 어느 날, 음, 안 믿었는데,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 거울을 봤는데, 어, 이게 진짜 살이 빠지네? 하는 그 충격적인. 오, 어, 이게 진짜 내 운명에 영향을 주네? 하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날이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